2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두부를 먹는다. 타바스코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 아침은 간단하게 연두부, 순두부를 먹을 생각이다. 차갑게 먹어도 먹을만해서 바쁜 아침에 빠르게 먹기 좋다. 순두부도 마찬가지로 조리가 생각보다 간편하다. 대충 때려놓고 퍼먹으면 돼서 부담이 없다. 두부를 많이 먹으면 두부의 사포닌 성분이 우호들을 흡수 배출시키기 때문에 다시마, 미역, 김 같은 바다 풀떼기랑 같이 먹으면 정말 좋다. 공복 유산소 운동과 2주 두부 식단을 같이 시작했다. 탄수화물 섭취는 두부 채소로 했고, 지방은 고기, 그릭 요거트, 단백질은 닭가슴살 두부로 섭취, 마그네슘, 필수 아미노산 등등, 쌈다시마 버섯으로 퉁쳤다. 육류는 100g에서 150g, 2주 동안 모든 식사는 두부가 메인이다. 돼지고기 존마탱 양만 지켜서 먹으면 닭가슴살보다 맛있고 저렴하다. 맛있어서 양 지켜먹기가 힘들다. 직장에서는 일반식을 먹었는데 2주 동안은 점심에도 두부를 먹는다. 전날 미리 간단하게 도시락을 준비했다. 내일 먹을 점심 도시락 두부만 먹으면서 살짝 증가했다. 아침 연두부 한개 연두부는 100g 정도라서 그런지 양이 너무 적었다 점심용 타바스코 소스 새끼 음. 두부 먹는게 생각보다 빡세다 점심에도 두부를 먹었더니 중간에 배고플 틈이 없다 두부 식단이 확실히 포만감 하나는 최고다 고갤 양배추김치 사워크라우트 이것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소금 양배추만 들어있다. 단맛은 거의 없고 신맛이 조금 있다. 저녁으로 밥모 먹고 남은 밥모는 30도시락. 아침을 두부로 먹다보니 평소보다 먹는 그램수가 증가해서 배출 전에 체중이 늘어나는 것 같다. 10분껏 육수 한알 순두부탕. 약한 불에 올려놓고 출근 준비하다 보면 준비된다. 벌크업 식단인가? 이렇게 많이 먹을 생각 없었는데 아침밥으로 적당히 푸짐한 게 너무 좋다. 순두부는 살짝 매워야지. 타마스코 순두부찌개 점심 두부 300g 닭가슴살 한 조각 저녁밥은 이렇게 먹은지 1년 정도 돼서 익숙한데 점심 두부가 조금 빡세다 슬슬 적응해가는 체중 선 넘는 아침밥 순두부에 그릭 요거트, 오트밀 스테비아 음식 남기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건 다못 먹었다 미안하다 음식아 저녁밥, 두부, 채소, 닭가슴살 처음 121kg 시기에는 2주 두부 식단 만으로 살이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먹는 것만으로는 큰 변화는 없다. 아침 점심 패턴이 바뀌어서 그런지 배출 소식이 한동안 없었다. 요거트가 필요해. 생각보다 먹을만한 그리와사비. 꾸덕하고 자극적인 매운맛이 중독성 있다. 살짝 와사비 바요 느낌 난다. 연어나 아보카도랑 잘 어울릴 것 같은 맛이다. 스테비아 단맛까지 들어가서 진짜 먹어줄만 하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벌칙 점심에 두부만 먹기 힘들어서 간단하게 양배추 피클을 만들었다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사용해서 달달하지만 살덜 찌는 피클이다 타바스코 만나는 제로슈거 타바스코 피클 피 만들고 남은 양배추, 닭가슴살, 두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있다 피클에서 타바스코 맛이 난다 점심 도시락 업그레이드 오늘 저녁은 타코와사비 내가 만드는 타코와사비는 문어가 안들어간다 초간단 타바스코와사비 줄여서 타코와사비 살짝 멈칫하는 향이지만 먹을만 하다 타바스코 신맛이 와사비 톡 쏘는 맛을 줄여준다 생일은 하루 쉬어간다 두부 미역국 끝 생일은 내년에도 오니까 내년에는 진짜 맛있는거 많이 먹자 비엿고 끓여먹고 남은 소고기 훌륭한 단백질 보충원 그리고 와사비 소스 중독된다 그리고 와사비 와사비 마요보다는 약하지만 다이어트 생각하면 훌륭하다 유튜브 시작할 때오통 먹고 먹는 모습을 찍어서 점점 변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오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두부도 잘못 먹는 뚱뚱이 살토끼 시절 모습 콜리 플라워 볶음 그런 날 있잖아 뭘 해도 잘 안되는 날이 날이 그런 날이었다 다행히 음식은 맛있었다 콜리플라워 볶음 왜 이리 맛있지? 이 정도 맛있는 게살안 찌면 반칙인데 마지막 날은 실비김치를 먹었다 실비김치를 먹으면 속이 싹 비워진다 그런데 이날 인바디 가기 전에 못 비웠다 저녁이 돼서야 내 몸에 모든 걸 비우고 마지막 체중 desert on my